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샤오미 손세정기는 모두가 극찬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정제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오늘은 샤오미 손세정기 세정제 교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샤오미 손세정기는 다 좋은데 단점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세정제 뚜껑이 오픈형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정제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게 직구 제품이라 배송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플라스틱이라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죠. 기존에 사용하던 세정제 통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손으로 쉽게 열리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돌려도 절대 안 열립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쉽지는 않지만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면 그래도 간편하게 뚜껑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뚜껑 아래쪽을 보면 뚜껑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분리가 됩니다. 애초에 쉽게 열리도록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정제통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액체형 세정제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세정기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는 주방세제를 넣어보겠습니다. 주방세제를 어떻게 넣을까 궁금하시죠? 주방세제를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물식 세제 1, 물 10, 세제 2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뚜껑을 다시 조립할 때 주의할 점은 뚜껑을 넣는 곳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조립하면 됩니다 설거지를 할때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눌러서 사용하는 게좀 불편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설거지를 편하게 할수 있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